날씨를 선택하세요. 평범한 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빛깔 우린 그걸 번개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날에는 번개를 선택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뺨을 간지럽히는 날 한강공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올해 날씨로 바람을 선택하세요 특별한 날에 내리는 한방눈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눈을 선택하세요. 높은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, 뭉게뭉게 떠 있는 푹신한 구름, 완벽보다 더 완벽한 구름을 선택하세요. 온몸을 감싸는 촉촉한 안개를 지나면 맑은 하늘이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. 은은한 장막 같은 안개를 선택하세요. 확신한 인물의 감싸인 채 눈에 가보면 들려오는 빗소리 여러분의 일상에 색다른 변화를 줄 비를 선택하세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이제 그만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보자고요 여러분 해를 선택해주세요